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나는 원래 연락을 잘 안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인 사이에서의 연락문제는 신뢰에 대한 사항이기도 하면서 또 애정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인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남자친구와의 연락문제로 어,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원래 연락을 잘안 하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원래 연락을 잘안 한다고 하는 남자는요 진짜 원래 그런 스타일이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거지 나에 대한 애정이나 사랑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거냐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그런 남자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지는 않아서 적어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연애, 남녀 사이의 감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요 이성에게 마음이 가면 상대의 마음이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상대를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상대에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남자가 연락을 잘안 한다는 거는요 적어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큰 존재인 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이기를 또 바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내가 자꾸 연락을 했고요 계속 서운해하면서 나는 너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이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연락을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를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 사람이 과거 여자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실제로 연락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사람들하고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사귀었고요 또 지금 나하고도 연락을 잘 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귀어 왔어요 그래서 반박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이 사람은 진짜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나 보구나 원래 이런 사람이 맞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은요 이성에게 먼저 다가서서 구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성에게 다가서서 구애를 하지 않고요 여자가 먼저 다가오면 그때 그걸 받아주는 방식으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가끔은 요 먼저 대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요 누가 봐도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넘어왔다는 라 확신이 들때 그때 대시를 한다는 거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그 남자가 말한 나는 원래 연락을 잘안 하는 타입이야 라는 말에 신빙성이 좀 높아지고 수긍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남자 본인도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남자도 요 그동안의 연애 패턴이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고착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됐거나 혹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했어도 이미 상대의 마음이 자기에게 넘어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남자들에 비해서 적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혹 어떤 여성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팩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자기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 여자에게 다가서기에는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다가오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만족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되게 싫은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게 되거든요 자신이 구애를 해서 어렵게 얻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잘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게 되겠죠 힘들게 얻은 마음도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애착도 덜할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 문제로 어떤 요구를 하게 되더라도 별로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또 원래부터 애착이 적은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더 쉽게 질리겠죠 이런 남자들은 요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그럴 용기도 없고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자를 막지 않는 편인데요 근데 또 제법 다가오는 여자가 많은 편이기도 해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여자에게 매력을 어필할 정도는 또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연락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보지만 그가 또 제법 괜찮은 걸 여자도 인정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또 참고 넘어가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요 자기가 늘 이런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여자가 어느 정도 참아주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식으로 좀 요구를 하게 되면요 남자는 요 여자를 버리게 돼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네가 자꾸 태클을 거니까 불편하다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착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선을 할 여지가 없는 거겠죠 이런 남자와 사귀면서 아마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자의 기준은 각기 다 다르고요 이런 남자보다 더 좋은 남자들 중에도 나에게 목맬 남자는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냥 이 남자가 찌질하고 용기 없는 그런 남자인 것 뿐이에요 자기도 그런 찌질함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일 거고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하거나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게 조금 덜 아프겠죠 여성분들 중에 나도 이제 연락을 안 해볼까? 그럼 연락이 오겠지? 하고 연락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왜냐면 그 남자는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또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도잘 모르는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노력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상대를 헤아려주고 배려하려는 내 마음과 만나서 예쁜 사랑을 할수 있겠죠. 회피형이라고 불리는 남자들. 연락을 잘안 하는 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